자, 오늘은 테탑씨 달모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실제로 보드게임 카페에 가가지고 배웠던 게임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H가 소개를 해준다면? 저도 모르는다니까요. <웃음> 저도 몰라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아, H 안 해봤어, 이거? 네, 아 네. 완전 보드게임 초보구만 그러니까 아, 아아아 아, 아, 죄송합니다 완전 보드게임 모르는 사람이구만 아예안 아, 예. 알려주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멤버들 <웃음> <웃음> 간단히 말해서 손패 없애기 게임이에요 아까 원카드처럼 카드를 일단 나눠줘보실래요? 이거 한번 그냥 염수삼아 해보죠 어 그거 하기 전 이거부터 해야죠 아, 맞죠 요거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응, 뒤집으면 10이다. 저는 5 그다음에 2D는 7 빗소리는 10 이게 양치기 그다음에 11 H 그리고 12가 연빈인데 숫자가 클수록 신분이 낮은 거예요 1이 제일 높은 거네요 1이 달무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정의치 있지 1은 한 장만 있고 2는 두 장만 있고 뭐 3은 세 장만 있고 이런 식이야 숫자가 아닌 건 뭐예요? 숫자가 아닌 거는 조커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조커가 두장 있다 그럼 얘기해줘야 돼이 녀석 조커가 있군 이 녀석 아이 말하면 안 되는 거군 <웃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저는 첫 번째 순서에 12번을 두 장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12보다 작은 수를 내야 돼2는 그러면서 두 장씩 있을 때만 낼수 있어요 빨리 내거라!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씨. 순서가 빠른 사람이 신분이 위인 겁니다 뭐야 5를 두 장을 낸다고? 벌써부터? 벌써? 그러면 아유, 이제 연비는 아직... 5보다 낮은 걸 줘야 돼요 패스하겠습니다 저두오 저도 패스요. 어 그럼 빗소리. 패스. <웃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네. H까지 올 때까지 다 패스가 났어 못 내고, 그러면 H가 낸게 가장 위에 있는 상태에서 끝나면 H가 이제 선택권이 생겨요. 낼수 있는 게. 제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아직 권력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12를. 내장 내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건 또아 내장을 그러면은 구를 9를... 구내장이 네, 있다고? 내장 내보겠습니다 아니 구내대장? 저 여기서 굉장히 큰만먹어도 되나요? 그러시죠 네 저는 6을 내장을 낼 건데요 우와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는 카드덱에 다섯 장밖에 없는 거야 우와. 그래서 조커를 섞는 거예요, 지금. 아, <웃음> 아. 이럴 때 조커 조커가 그 밑으로 와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러면 조커를 섞어서 6을 네 장을 냈기 때문에 뭐 5가 네 장이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과연 4가 네장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 어?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바로 그왜안 뒤집지? 너패스지 무슨 바라 이니었어. 햇수입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그렇지. 혹시 근데 빗소리 혹시 옆에 물 있니? 아니? 물떠 와서 한잔 마시거나. <웃음> <웃음> 뛰어. <웃음> 이건 뭐예요? 아, 예. 물떠 오겠습니다. 친구이 제가 높잖아요. H 님. 네. 에이님도 어떻게 물 떠오고 싶으세요? 아하 명력에 따라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요 어, 연비 잘잘으로 딱물딱 떠와서 목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 저는 먹고 있어요 음. 어떻게 가그라는 소리 들려드릴까요? <웃음> 어한번 해보거라 <웃음> 아 그거 길 어, 바로 가그라는 소리 아주 아, 잔망스럽구나 그 뭐. 이 녀석 잔망스러워 이 녀석 <웃음> 한숨을 쉬다니 물 마시는 소리였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진짜로? 다. 진짜로? 진짜로? 팔 두장에 다 패스가 나온다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섞인게 잘못 섞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1등입니다 아. 제가 1등이 중요한게 아니고 다 해야됩니다 5등까지 맞습니다 아. 음, 음, 음. 음, 음. 저 사람 믿어요. 왕님 제가 패를 열심히 섞고 있습니다. 아예 좋다 좋다. 아, 아주 잘 섞는구나. 아주 아주 스무드하게. 아주 스무드하게 잘 섞는구나. 아니, 제가 패 제가 나누겠습니다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아 이거 누가 하 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몬장을 아, 쳐라. 아, 와! 와, 와 저거 아, 이거 이거 몬장을 쳐라. 지금 니으로 다시 패씩혀. 재밀로요그그 케빈 그, 왕님 뭐라고 하십니다. <웃음> 너물 떠와. 안 되겠다. <웃음> 아까 우리가 안한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H가 패를 확인하고 저도 패를 확인합니다. 제가 제일 안 좋은 걸 고르고 H가 자기 패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하 예. 네. 두 장이었나요? 맞습니다. 네, 두 장. 그리고 연비랑 2디는 그걸 똑같이 한 장씩 해야 됩니다. 아니 카드 보고 뭐 원하는 거 가져가는 거라 하는데 보통 좋은 거 가져가니까 연비 대이 녀석. 예예예 예, 예, 무슨 일이십니까. 카드 정리 하거라 각. 정리 다 푼다. 꼭 너의 방같구나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왕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이 녀석. 정리를 잘 하거라 H. 연비야 따끔하게 뭐라 한번한 마디 하거라. 아니 저게 뭐냐 지금. 아주 그냥 오늘 집이 뭐 그냥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그냥, <웃음> 그냥 그냥 대규례 집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역시 어휘력이 부족하구나. 곰팡이 집이 아니냐 <웃음> 어, 너희 집은 아마존 아니냐? TV 내장고가나니다어 아니, <웃음> 저렇게 무대기로 <무댕이로> 나오네. <웃음> 자부가 10대 3이 <내장이>? <웃음> 10냉장이 있다고? 네, 있습니다. 이런 10냉장 내장? 분내장하겠습니다 분해장이 어, 아이고. 요리사 내장이 나오네 이게. 저는 픽사게 삽니다. 아 어. 조커가 합쳐서 어. 저 말하지말거라 내려서 난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글로 쓰거라면서 패스 패스하오. 그러게. 연필을 들거라. 글로 쓰거라 패스라고 있다가. <웃음> 비 멤버 멸시 아닙니다. 이거 신분, <웃음> 예, 놀이라서, 뭐, 뭐. 그래요. 신분, 신분 놀이라서 그래요. 신분 놀이라서 그래요. 원래. 네, 신분 어. 놀입니다 여러분. 어, 와. 아이고, 한장 와. 네 아, 따라무티한장 내게 싸움. 아, 타라무티가 저기 썼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 자동으로 제차례니까11네장 하겠다입니다. 와! 하겠다. 와. <웃음> 어디 들어와 보시지요 11 때, 장입니다이장아 4장.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다탄 <웃음> 천한것 빨리빨리 안하느냐 천한것 때, 이 때, 라 됐습니다. 패스 아, 패스 패스 그래. 어, 피음만딱 쓰거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서, 두 선생님 패스이십니까? 아 패스지요 패스지 아 그러면은 저오두 장입니다 끝났습니다. 오, 아이고 두 빗솔 왕님 오셨다 아 그러면 너도 숨쉴 숨쉬... 너도 말할 때입 가리고 하거라 3두 어, 장? 오? 응? 3두 장? 응? 아 뻑! <뻥. 웃음> 네, 마이크 다시 키게 해주마. 마이크 쓰거라 전한고사아 감사합니다. 어. 산두 장인데? 이하 네가... 나를까 어? 두 장입니다. 아 제가 가져가도록 하지요, 권한은. 아, 좀비가... 좀비라니? 아, 좀 조, <목소리> 아 때... 조커가... 좀비를 조커라 하니 이녀석. <웃음> 조커를 좀비라 거다, 이놈아. 아, 아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권한을 뺏기더니, 내가 권력을 뺏기니까, 내가 정신이나었나 최대한 센걸로 내셔야 돼요 안그러면 당신들 머리에 한명 생기는 거요 빨리빨리 하거라 나 아까 이 털었다 안심하고 하거라 6? 어? 6? 아스 아! <웃음> 패쓰요 저는 3 하겠습니다 아쓰 아 그럼 3 그냥 하시면 됩니다 3이 되게 아, 그러 되지요 예야 이놈아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패스합니다 어? 저 패스입니다 어? 어? <웃음> 이 녀석들 <웃음> 이 녀석! 어? 이러면 연비가 이제 선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은 12... 4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패가 똥패야 패장 11장 <웃음> <한장> 끝아니이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웃음> <이거 견제했어야지> <웃음> 세 장이 있는데 남들이 한 장을 낼때세장 중에 한 장을 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야전 지금까지 멍청한 짓을 했군요 이 빡대가리 <웃음> 빡대가리 이난놈 아무도 안 알려줘서 몰랐습니다 멤버놈들 멤버놈들 <웃음> 뭐, 놈들? 어디지가 저세치에 말돌나 어 지금 야캐빈아아 예예 yeah. 밑에가 지금 나보다 대시벨 높게 돼있어 지금? 아어얘들 예, 예, 십세장으로 하겠네 십세 장 h i 호 s Ships, Ships, Ships, Ships, s h i 이 s s 이 녀석. s 는 h 세 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p 어. 어. 게 있네. i 난 s s h 라 p s Ships, Ships, Ships, s 네, 패스. 저도 패스입니다스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이번에 좀 쉽게 쉽게 가 보자구나. 감사합니다. 나다꼭 하고 싶습니다. 달무티를 한번 찾아볼까 우리? 아 씨. 다가 나왔군요. 저꼭 하고 싶습니다. 대숙요. 야, 너물떠 와. 아니, 어, 예, 예 예. 어, 저 다음. <웃음> 아. 칠입니다. 아 칠인 가보고 여기 한장 칠인 가보은 <웃음> 이거 둘 중에 하나 칠이구나. 칠인가 보이입니다그 이로 한자가 나와. 니거오아 나잖아. 어망면은 어, 저는 되겠습니다. 패스. 패스. 패스입니다. <웃음> 아니 패가 이렇게 해안색 <웃음> 네. 뭐야 비을 패스야? 응아 uh -huh. 진짜로? 오이등이다 <웃음> 나와 이 자식아 저지요? 응응응응 uh -huh, uh -huh. 저.. 12 <웃음> 5장입니다 우와아아아아 <웃음> 폭탄 투하 그냥 계속 비, 또 가시게 또하면 돼 또하면 돼 또하면 돼 청새치 네장이야아세장 아, 우와 그럼 또하면 될걸 아니야? H가 뭐야? 어 했습니다 그 하시게 그러면 오11 1장 어 여기서 망하겠다 일단 한 장. 아, 다 아. 어, 오, 한장 마지막. 에라이. <웃음> 아, 아, 그러면, 왜 우리 그만면왜세리 셋만 랍 가겠습니다. 헤 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2, 아니 연비랑 h는 안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게임을. 2장 하겠습니다 천한 것들 좀낼수 있게 12두장 하겠습니다. 12두 장이요. 아, 12두 장. <목소리> <음흠>. 없느냐? <목소리> <목소리> 아니. 너무 넘기겠네 그러면 12두 장이요. 12장. 12장. 오호, 7두 장이라. 말하지 말거라너 마음에도 그냥 배니까. 쉴두 장. 이가 있나 보는데. 자두 장. 어? 오이 우와. 예. 아, 조커가 저기 들어가 있었구나. 팔한장내겠소팔한장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이씨, 6한 장. 그럼 두개 하나. 5한 장. 막 나온다 막 나와. 기를 꺼내야 돼. 건을 꺼내야 돼. 뭐라느냐 이놈. 던 3. 야, 이거 슬슬 필드가 날거 같은데. 잘 못해 거대쪽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요 수녀 원장일수 아이 나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웃음> <씨>. <웃음> 뚜루디 패스? 고민중 뚜루디? 아아 니아니아니아니 죄송합니다 네. 아니다 넘기게 패스 하겠네 나. 뭐라 그랬냐? <웃음> <웃음> 뭐라 그랬냐 아, 지금? r 한장 r e n y a Chigo. What a r 안냈 o 아 w 장이 t a 장이 you doing? Ah, Changira, Changira. What a r i n e h you go! 2분의 면, 뭐 H는 5.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각자 가져간 다음에 펫 자체를 바꿔 어때 바꾸고 싶은 사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바꿔봐 이래도 야 이래도 안 나오면 진짜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맞지. <웃음> 이게 맞나? <웃음> <웃음> 다들 뭐 지금 운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예.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네. 네. 아, 1도 아, 이스 아, 나도 세 나도 잘요나요 아, 나도 잘 아, 나도 잘요나요 아, 나도 잘해요 아, 나도 잘해주세나다 아, 나도 나나 나 하겠어. 뭐야? 파리 네 장이나 있어? 조코까지 네 장. 아, 조코까지 네 장. 오, 좋은 선택. 어? 아, 우 제발 하지 마. 뭐가 너 긴다 했느냐. 아, 3세장. 렛세 3세 장에 조코 하나라고 지금? 아, 그렇게 했어. 야, 안 섞인 거야, 이거 분명. 아니, 아, 우리가 가져간 다음에 패 자체를 바꿨잖아, 이번에는. 이거는 이거 안 섞인 거라 말이, 말이 안 된다니까. <웃음> 구세장일세 <웃음> 패스요. 아 웨트 오늘 웨트 안 봤네 오늘 웨트.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 알, 알겠네. 1 0 하나로 하겠네. 아까만. 시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한장. 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아서. 배풀어야지 배풀어야지 구한장. 팔 한장이요. 팔 한장. 배풀 봐야겠네. <웃음> 야 아니 야 한장짜리가 없다고 팔 밑에?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야안바꿨쓰면 됐는데 <웃음> 에라이 운명이란게 그런건가 <웃음> 아 뭐야 아, 육한장? 저건 어, 알아서 그거 뭐. 아유 씨오 하나일세 4 한장! <웃음> 뭐야 뭐야 못가져갈세 어디서 지금 넌 뭐나 지금 에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육 두장으로 하겠네 아니 씨 패스입니다 패스가 아니라 오 두장 오우 배툰 오. 아, 보고 있어요 어. <웃음> 너도 웹툰? 어. 자, 아예 대답이 틀쎄. 없어 이제. <웃음> 자, 오두장 장 2, 3장 가겠습니다. 장아 좋습니다. 야, 전화 아 기회다 기회가. 세장이 세장 이 세장 그냥 기억해 기억해 세장 그냥 기억 십이 세장. 없니? she 있어요 어1 o x i she s a i 역시, 야, 우와, 역시 아, 너는 i d 다, ]다. 나는 she 다음 다음 ah, pess,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시 o 시 e come, come, c 한번 e c o m 니 come, c o 이 e come, come, c 9두 장 하겠습니다. 9두 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말이 안돼 이거. H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없고. 나 앞에 쓸세 저는 7두 장 내겠습니다. 없습니까, 손님? 아, <웃음> 어, 넘기겠네. 예스. 13장이요. 없으면 내가 다시니까. 13장인데, 얘들아. 13장? 셀리스 해. 셀리스 <웃음> <웃음> 하라고. 청늦치 9세 장 없나? <웃음> 대답 p <웃음> 한 장요. n j a n g Paranjang, Hanjang, h a n j a n 아 Hanjang, Hanjang, Hanjang, Hanjang, Hanjang, Hanjang, Hanjang, Hanjang, h a n j a 육 한장. 한아나패스어오 패스. 아? 음 <웃음> 응, 들어가. 나, 쓰지, 다시 하시게. 한장. 한장 한장 한장. 나구장세 한장. 어나 패스 알겠네. 오. 나오 한장.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연비. 연비 차례. 온다. 폭탄이 온다. 내장. 다 장. 에라이C 그럼 연비차례 다시 연비차례 예. 어 이거 한장이라고? 야 큰일났는데? 구팔 연비 없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진짜 자강도 좀 <웃음> <웃음> <웃음> 어, 화면 보면 안돼? 에이체 보 가리면 안돼? 어 가렵다, 가렵다, 가렵다, 가렵대 가렸다가렸다가렸대아 <웃음> 재밌어 내려가라, 내려가라, 아주 <웃음> 재밌는 패야 재밌는 패야 <웃음> 이거 도박이다 어쩔수뭐한래아아 어, 그래 어네해부터 어? 아, 아, 그래? 어, 하면 되네 장네 빨리 아니 왜어아또또 일부러 일부 낮은 거부터 되는 거지 그아 그래 아 견제 아니라고 아, 알아보려고 오 똑똑해 팔네 확인됐죠 어어그면 되네 와 <웃음> <8. 웃음> <웃음> <웃음> 비라 이놈아 <웃음> 아 재밌었습니다 이기니까 재밌네요 보드게임 아 재밌네요 예아뭐 떨어져봤자 3등 이랬으니까 뭐 그러게 어 우리 아무리 못해도 3등이었네 어. 1,2,3등 고정이었네